예.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자 오늘은 심동보 제독의 어, 실전 이야기 어, 새로운 새로운 장소에 왔습니다 심동보 예. 제독님 나오셨습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제독님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예예 예, 예. 예. 오늘 우리, 우리는 저 어디에 와있냐면요 DX 코리아 어, 지금 국방 지금 최첨단 무기 전시회를 왔습니다 예, 방위산업, 와서, 예, 방위산업 전시회를 보면서 제가 방송을 하는데 여기 오늘, 오늘 하루종일 둘러보니까 뭐, 산화, 뭐, 로, 현대 로템, 뭐, 각종 기동 장비들, 그리고 뭐, 카이, 지금 한국 항공운주산업 뭐, 장비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장비들, 뭐, 최첨단, 국산 또 중소기업 장비들이 많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예, 예. 그, 돌아보시니까 어떻게, 과거 군생활할수 있다고. 어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 예. 그, 등록할 때 벌써, 예. 이 그, QR코드, 예. 옛날에 다 찍어냈거든요. 예. 이렇게 수기로. 예. 그, QR코드 찍어가지고 바로 이렇게 등록. 하는 것부터가 벌써 이게 시스템이 예. 입구에서부터 틀려요. 예. 그래서 쭉 대충 보니까 뭐 지상 장비, 그 다음에 공중 장비, 예. 어, 뭐 기동 장비, 그 다음에 c i 체계, 뭐 예. 등등 해가지고 거의 해상 그 무기 체계 빼고는 거의 대부분 다망라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말그대 굉장히 천나라 된것 같아요. 해상은 저기 부산에서 하는데. <웃음> 예, 부산에서 해요. 배를 여기까지 가지고 올 수가 없으니까. 예. 여기는 육상하고 주로 이제 육군에서 쓰는 예, 예. 항공기, 헬기, 무인기 예, 예, 뭐. 예, 예. 이런 것들하고 뭐 소총, 뭐 각종 그 비무기 체계. 음. 예, 예. 예, 전투 지원 장비들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쭉 있는데. 예. 아, 이거 오늘 그 우리가 뉴스를 보니까는 그 북한 철도에 뭐 최소 27조가 된다. 근데 일단 착수비로 6,400억을 뭐 쓴다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아 그게 그 예. 어제죠 예. 그 국무회에서 예. 그14판문점 선언 4.27 예. 예.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안을 예. 의결해 을 가지고 국회로 예. 보냈단 말이에요 예. 예 거기에 이제 그 예산이 놓아야 될거 아닙니까 예. 그 그걸 추진하려면 예. 그런 예산이 명착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내년도 정도 예산만 예, 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그 비준 동의안을 요청할 정도면은 그 하체가 소한 5년, 뭐좀 예, 예. 그 길게는 한 10년 정도 분량의 예산을 아, 내는 게 맞아요. 그게 예, 예. 그렇게 예산 규모 워낙 크니까 예. 예, 국민들이 좀어하이 생활할 수도 있고, 음. 그 국제사에 회 지금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데 예, 예, 예. 그게 전혀 그 울리지가 않아요. 예, 예. 그러니까 최소한 줄이 가지고. 예, 예. 뭐 언론 보도에 뭐 미끼 예산이다. 낚시 그저 미끼 던져가지고 그뭐 미끼 알잖아요 낚시. 예예. 미끼 예산이라는 이야기 놓을 정도로 아... 살짝만 보, 보, 보, 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기만성 이 있는 거예요. 예예. 그러니까 이거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이게 제가 이거 탁 드는 순간에 오늘 방산 전시회 와서 느낌이 방산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예예. 예 이게, 무관출할 굉장히다가 막, 그, 영업이익률도, 제가 예. 알기로한 3% 정도밖에 안 되는 거라고. 뭐 전체 방위산업체의 예. 평균 영업이익률이, 예, 예전에는 뭐, 한몇년 전만 해도 뭐, 한, 최소한, 6, 7% 예. 정도로 보장을 음,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한 거야. 그죠. 원래 방위산업법에 보면은, 국, 아진율을 9%로 이 보장을 해주 정해져 있는데, 예, 예. 지금 업체들 물어보니까 대기업이 한 3% 되고, 중소기업은 1%가 안되고 아, 그리고 가더라고요. 특히, 그, 저, 저, 조한방위산업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예, 예. 났어요. 아, 맞요적자 적자. 예. 적자. 예. 그리고 그거는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예. 조한방위산업 시작한지부터 현재까지 거의 한 30년 동안 즉, 흑자 난지 거의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열악한 방위산업을 예. 옛날 그 전문화 계열화 제도로 해가지고 방위산업을 예. 정부에서 육성을 했어요. 예, 예. 그거를 제가 이론로한 예. 80년 대 중반에 예, 예. 그걸 완전히 그 제도를 없앴어, 예, 예. 없애면서, 소위 무한 출혈 경쟁 시스템으로 바꾼 거예요. 예, 예. 바꾸다 보니까 여유 음이 훨씬 내려가 버리고 예. 그러니까 이첩째 삼중으로 저 주력, 어, 주기업이 어려우면 밑에 예. 하청 쭉 있지 않습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죠. 예. 예? 예. 그러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방위 산업 구조가 예. 굉장히 열악하고 경쟁력을 왜냐면 자기가 생존을 못하는데 방해산의 예. 경쟁력을 더 높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지금, 또 예. 수출로 연결해가지고 예. 국부를 창출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이 말이야. 그죠. 그러면 이거를, 이런 막대한 예산을, 예. 어? 수십조, 예를 들어 뭐 백조, 뭐 200조 막 이래 드는 예산을, 예예. 북한에 도와주는 예산을, 예예. 방해산을 좀 신경쓰라 이거야. 세상에 아. 육성을 하고. 그 지금 보니까 그 K2 자, 전차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추가 생산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 생산 라인이 지금 그 단종되면은 그 생산 라인을 유지를 못한다고 그러. 그게 잘못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차 기술 유지를 위해서라도 조금 더 많이 사줘야 되고 그리고 그 사실은 뭐 지금 한국의 항공우주 산업이나 이런 데도 어 수리원 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추가적으로 이 물량이 없으면은 생산 라인 유지가 어렵다. 그리고 뭐 FA 50도 보니까 최종 납품이 이제 끝났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장비들도 보니까 거의 이제 물량들이 다 끝나가고, 예. 지금 문제가 많더라고요, 지금. 아, 그게 진짜 참 지적을 잘 하시는데, 예, 예, 예, 예. 지금 그, 예를 들면, 개완 전차 하나를, 그, 연구 개발해가지고, 예, 예, 예. 양산을 할 때까지, 예, 예. 엄청난 그 노력을 하고, 예, 예. 국가 예산, 그, 들어가야 는거 아니에요. 예, 예. 그리고 힘들게, 그 생산을 하고, 그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생산시설이. 예, 예. 그 다음 기술 인력. 예. 그리고 막대한 수십 년 쌓은 노하우를, 예. 이제 물량이 없다, 이거야, 예. 앞으로. 그 예. 그러면 개환전차를 더 이상 군에 소요가 없다 해서 그걸 줄이면 안 돼요. 예. 왜냐면 그거는, 그러면 그 힘들게 수십 년을 걸쳐서 개발한, 음. 그게 음. 에, 에, 고기술, 기술체. 첨단 기술과, 예. 예. 그 다음에 생산 시설, 나라 하는 거예요. 절그게그 예. 바보 같은 시설이야. 예. 정부는 그런 거잘 봐야 돼요. 예. 예를 들면은, 일본의 잠수함을, 어, 일본 같은 게 잠수함을 예. 건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잠수함 수요는 뻔해요. 예. 일본도. 그러면 어느 정도 하면 은다 충족했다니까 그 예. 잠수함 필요 없다. 예. 일본 해상자에 대해 잠수함 필요 없다. 음. 그럼 잠수함 생산하는 시설을 예. 조금 전처럼 그말전처럼 우리, 우리처럼 우리그 생산 라인을 다폐쇄할 거냐? 예. 그럼 기술 인력도 없을 거냐? 음. 이거 바보 같은 시설이 아라 일본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음. 어, 가와사키 조선소하고요. 예. 미쓰비시 조선소 두, 두 곳에서 음. 잠수함을 생산을 해요. 근조를 예, 예. 하는데, 예. 잠수함 수명이 한 최소한 30년을 쓰잖아요. 예. 한 17년 되면 도태시게요 예. <웃음> 그러면 그걸 취장을 한다고. 그럼 예. 유사시에 그걸 아. 운용을 안 하다가, 예. 진짜 유사시에, 예. 뭐 예를 들면 전쟁이 났다. 예. 잠수함이 필요하다면, 그거 살 살리 아. 쓰는 거예요. 근데 예. 운용을 안 하고 딱취장을 해놓고, 예. 운용을, 그 사람이 안 들어가잖아요. 예. 예산도 필요 없고. 예. 대신에 담수함은 계속 근조 해요. 예. 예. 미쓰비시 조선소에서 한척 하면은 예. 다음에는 가바사키 조선소하고 예. 이런 식으로 교로, 음. 교로 해서 계속 그 생산시설과 기술 인력을 예. 유지한다 이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국가가 투자를 한다는 거네요? 당연하죠. 예. 국가와 거기 방위산업은 국가 보위를 위해서 하는 산업이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일반 산업과 틀린다 이거야. 예, 예. 그럼 국가 정책적으로 받쳐줘야 돼요. 안정적으로. 예, 예. 예? 아. 그런데. 일본은 그렇게 하는데, 잠수함 네. 하나도. 네. 우리는 무한추를 경쟁해서 필요 없으면 그냥 샷다운이라. 네. 대표적인 게원전에 원전. 네. 원전, 탈원전 하면서 네. 원전을 아, 있는 것도 폐쇄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원전의 그 고기술 인력, 네. 그 다음에 원전을 생산하는 그 생산 라인, 이게 죽는 네. 거예요. 아. 신문은 언론에 몇번 보도가 됐지 <웃음> 그럼 않습니까? 그 기술진들이 전부 다 중국으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가도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게 제 그거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그럼, 이거는 네. 국가 어이 기관산업은요 네. 또그 국가 저 안보와 관계되는 이런 네. 거는요 굉장히 정책 국가 정책적으로 아. 신중하게 네. 그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네. 뭐 국내에 뭐탱크 공장이 문을 닫는다 뭐 전투기 라인이 줄어든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 첨단 인력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중국에서 빼가면 한국의 기술이 고스란히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아니니요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네. 예를 들면은. 원전 이야기가 나왔지만, 원전이 이렇게 탈원전을 하면서, 예. 아까 막그뭐 기술 을잃고 아니, 원전, 학과를 지원하는 학신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 예. 예, 그렇다면 뭐가 문제시냐면,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작년에 특히 북한에서 SLBM, 잠수함 예. 발사, 예. 어? 그 탄도탄. 예. 그막 실험하고 막 발사하고 할 때, 예예. 아, 우리도 원자력 잠수함,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예. 그래서 상당히 진척이 된걸 알고 있는데, 예예. 그럼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결국 그 잠수함의 추진 체계를, 예. 원자력을 신다, 원자력 추진 체계를 싣는다는 아, 얘기는, 그러면은, 예. 이게 탈원전하에서기술력을라다 그 없애버리면은, 예. 원자력 잠수함의 실을, 그러면 원자력 추진체를 예. 누가 만드느냐 이거야. 아. 그러니까 그런 게 여러 가지 그 영향을 준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탈운전하면서 그게 안보에까지 예. 나쁜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종합적으로 예. 검토를 해서 신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 때는 그 청와대에서 그 제2경제비서관실을 만들어 놓고 직접적으로 이 방위산업 육성을 이렇게 신경을 섰다. 어, 거기는 막 대단한 그걸 저 의지를 예. 가지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도 예.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방위산업 비서관실을 만들어 가지고 이 방위산업을 대통령이 직접 컨트롤하고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어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기를 하나 미국에서 사 오면은 우리도 야 기술을 얼마씩 달라 뭐 혹은 뭐 우리 제품을 얼마씩사 가라 뭐 이런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우리나라도 어, 저 중, 다른 나라한테 물건을 이게 한국의 방산 제품을 팔려고 하면 그쪽 나라에서 야 돈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방산을 뭐 가져가라든지 뭐 혹은 뭐 우리나라에다가 뭐 학교를 지어 달라든지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이 이제 많아지는데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컨트롤을 하고 이, 묶어가지고, 이, 이, 뭐 정보 수집부터 해가지고, 그런 전략을 짜고 지휘를 하는 게, 방사청이나 국방부만으로는 힘들다는 거죠. 그냥. 어, 그 힘들죠. 예. 왜냐면, 청와대에 온갖 비서관이 많이 생겼잖아요. 지금 예, 예, 예, 예. 청와대에 인원이 거의 천명 가까이 좀 많이 어, 늘어났잖아요. 예, 예. 심지어 뭐, 일자리 비서관, 무슨 비서관, 뭐, 하여튼, 뛰어는데 제가 알기로는 방위산업을 관리하는 비서관은 없어요. 는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방위사는 비... 아마 국방 비서관실에서 예.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예. 국방 비서관실에서 그게 육해공군 전체를 예. 하는데 비서관 합니다가저 행정관 육해공군 대령급 예. 어, 장교들도 파견 나간 행정관이 있거든요. 그중에 예. 그네명 그 아닙니까. 예. 그 뭐예요, 뭐요? 아 그러니까 이 국방 비서관은 전투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 이제 군의 군사력 증강 이런 것들 하고는 연관이 되 있지만. 방위산업 수출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조금 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산업적으로 수출 산업으로 육성을 하려면은 음. 그러면은 그 방위산업 전문 비서관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어, 그래야 되고 예. 지금 방위산업 최근에 그 방위산업 청장이 예. 바뀌었잖아요. 예. 예. 예. 예. 제가 알기로는 그 감사원 예. 사무총장인가 뭐 하신 분이간 예.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예. 예. 예. 예. 그분은. 감사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가죠. 그리고 예. 그 굉장히 유능하신 분들은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예. 아무리 유능해도 예. 이 방산 분야는 굉장히 이거 그 전문성이 필요해요. 예. 이 방, 예? 예. 군사력 운용 개념도 알아야 되고 무기치계도 알아야 되고, 예. 알아야 되고 음. 예? 또 각군의 그것도 알아야 되고 이게 굉장히 이거 그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저, 저 노는 건데 예. 감사, 감사 주로 한 분이 예. 그런 거 많이 알겠느냐? 아, 너는 굉장히, 예, 야, 저, 처래가지고저 예. 어떻게 할까? 그 용어라도 제게도 못알아듣는 분이 방위산업을 전부를 하는 그걸 관리일가 가능할까? 예, 예. 솔직히 의문이 들어요. 근데 뭐또 여러가지 파악해서 잘 하겠지만은, 예, 예. 조금 저 방위산업의 그 전문성에 빼면 은좀 약하다. 예, 예. 뭐가, 어, 그, 그 인원이 그럴 밖에 풀이 없느냐? 이런 생각 들어요. 그리고 지금+ 지금 대한민국 조선 산업이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이 예. 혹시 조선 산업을 살릴 수 있는 뭐~ 비책이 있겠습니까? 조선 산업은 예. 지금 거의 망해 간다고 보면 좀 심한 예. 말로 예예. 왜냐면 이게 이제 한 개의 온거예요왜냐면그 예. 며칠 전에 현대 중공업 사장이 예. 언론에 그 공개를 해버렸죠. 그 하나의 그 회사 갱년 비밀일 수도 있어요. 아, 예. 어~ 그 현대 중공업 임직원들 예. 평균 뭐, 뭐 월급이 얼마다. 예. 그 다음에 그 중국하고 비교하고 음. 일본하고도 비교된 게 나오는데 우리나라 턱없이 높아요. 아. 그러니까 워낙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네. 인건비가 싸면서 그 원가가 싸잖아요. 그러니까 네. 인건비가 절대적으로 원가에 네.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가가 네. 높을 수 밖에 없어요. 네. 네. 그러면 똑같은 배를 만드는데 중국은 예를 저 저~ 어 천억에 만드는데 음. 음. 현대중공업은 인건비하고 다해서 최소한 직접 재료비하고 원가 네. 이건 하나도 안 붙여도 뭐 일천억이 돼야 이거 별을 만들 수 있다 예. 그러면 같이 입찰 붙이면 굉장이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수조가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중국한테 다 뺏기는 거야 예. 그렇잖아요 당연히 원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 그거는 뭐저 민간 분야에 예. 그저 어 임금까지 제가 이야기하기는 좀 예. 예. 주제는 없는 얘기일 수 있고요 예. 예. 이거 뭔가 모셔야 뭐 돼요 아. 그러면 이제. 제가 뭐 알기로는 그 특수성 분야, 예, 예. 그러니까 군함, 방위산업 예, 예. 이쪽에 많이 그좀그 그 경영 비중이 예, 예. 많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어요 제가. 아 근데 지금 이 보니까는 이게 뭐이 조항, 그 군함을 건조하는 이런 산업들은 거의 마이너스인데 이걸 좀 대대적으로 이이좀이 이이 경쟁력 있게 살려면 우리나라도 이제 현재 한국 모함 건조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항공모함 뭐 예를 들어 한 3만 톤급 정도 하면은 뭐얼조한뭐 호위함까지 하면 한 20조 원 가까이 되니까 그리고 또 항, 항모 해군 같은 경우는 함정 한척 작전 나가면 한 척은 훈련을 하고 한 척은 수리를 하고 하니까 음. 세개 그렇죠 세 척의 함정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니까 예, 예, 예, 예. 항모전단 하나를 저기 운영을 하려고 하면 기본 세 개는 만들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하나 만드는데 얼조한 20조 들면은 한 5, 6십조원 가까이 되는 돈을 조선산업에 쏟아부어버리면은 그게 뭐 아주 뭐 일시적으로나마 이 조선산업이 죽어가는 거를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예. 예. 예. 그런데 하여튼 지금 정식으로 항공함이라 모할수 있는 군함은 없어요. 예, 예. 현재 한국에 예. 뭐 독도함이라든가 그런 게 이제 상륙 수송함, 예, 예. 대형 상륙 수송함으로 분류돼 있을 거예요. 예, 예. 그는 저 전투함이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 저 개념을 하는데. 한국 해군에 항공망은 없는데 이게 오래전에 예. 어, 1995년에 예. 제가 저 국방부 있을 때 예. 국방부 21세기 및 통일 대비 예. 국방태세발전위원회라는 게 있었어요. 아, 예. 장관 직속으로. 그게 이제 약, 약칭 21세기 위원회라는 예. 게 있었는데 예. 거기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예. 어, 장관 보고하고 그 일부는 저 국방부 기본정책서라든가 예. 그 관련 기획서에이제반영도 되기를 했는데, 네, 네. 그게 영국, 95년이면 지금부터 몇년 전입니까? 23년 전이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이미 거기에, 아... 한국 해군의 항공함채세 그게 들어있어요, 기획서에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걸 쫙 분석한 거예요. 예, 예. 왜항공모한쪽이 의미가 딱, 한측 수리해야 되고, 한쪽 예, 예. 어? 또 훈련하면서 대기해야 되고, 한쪽은 실제 작전 나가야 되고, 그러면, 예. 세척 필요하다 말이야. 예. 한 측이 필요하면 세척이 나와야지. 그 세척이들이 있어요. 아. 그럼 한 측이 넣으려면 그걸 또 호의하는 감정들 예. 이지삼도 그, 그, 이삼 예. 예. 스크린십이라는데, 거기에 그 예. 뭐 이지삼도 들어가고, KDX2도 있거나. 들어가고, 중잠수함. 예. 예. 그 요즘 3,000톤급 잠수함, 예. 저, 그렇죠. 예. 지난번에 진수식 연계 뭐 하다가 좀뭐 한다는데, 예. 그게 곧 진수하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예. 그런 잠수함. 아. 이런 게 종합도 들어가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규모가 되는 거예요. 예예. 아, 그게 있어야 그 정도 돼야 예. 저쪽에 이제 필요하면은 남중국해에서 그 예. 미군, 미해군, 일본 예. 해군하고도 연합 작전이 되고, 그죠.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예.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여를 할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예. 상당히 그 한국이 잠수함 아니 그저 항모 전단만 갖고 있더라도 미국하고 미국이 한국한테 야좀뭐좀 뭐좀 도와달라 이런 이야기 아. 많이 하겠네요. 그이면 많이 할수 도와주면서, 예. 뭐, 뭐, 우리도 반대국부를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음.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한국의 제품을, 뭐, 야, 중국산 빼고, 한국산 제품을 좀 더, 한 천억 달러치 더 사주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가 있고. 아, 그러니까, 우리, 네. 그, 입지가 높아지는 거죠. 아, 높아지면서, 예. 어, 대미 관계도, 예. 우리, 우리 국익에 예. 더 부합되게, 예. 미국을 우리가, 예. 어, 할수 있는 거죠. 아, 예. 그러면은 그렇게 최첨단 항공모함을 만들면은 한국의 조선산업의 기술력이 높아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높아지는데, 예, 예. 예 항공모함 건조에는 우리 기, 지금 현재 기술력으로도요, 예, 예. 충분해요, 충분해요. 아, 예, 예. 아, 그렇구나. 제가 저, 저 그, 그, 그 저, 현대중공업에, 현대중공업에 기술, 그, 근무를 예, 예. 제가 저, 했기 때문에, 예. 충분해요. 충분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사실은 한국모함 만드는 것도 엄청난 기술이지만은 음. 우리 실력에 봤을 때는 그냥 뭐 슈퍼 가서 물건 사듯이돈 주고야 항공모함 찍어내 하면은 항공모함이 나올 수 있는 그 정도 기술력이 갖추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 그만큼 예. 기술이 높아진 거예요. 음, 예. 그런데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예. 이 원가가 이제 계속 주변국도 경쟁국에 예. 비해서 예. 워낙 높으니까 아. 그게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 조선산업 수주를 못 하니까 예. 아, 물량이 없으니까, 근조 물량이 없으니까 당연히 도고가 예. 예를 들어 빈다든가 이런 예. 문제. 에?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그 현대중공업의 엄청난 그거거든요. 예. 전체 부식, 제가 한 어, 조선수 부가한3 0 0만평대데요그렇습니다그 <웃음> 그래, 세계 최대 도크부터 해가지고 도고의 예. 안에 막 꽉꽉 채워서 배가. 예. 금조하는 배가. 예. 30만 톤급 예. 유조선부터 예. 뭐 이지삼, 뭐, 등등. 꽉 차있던 도구가 지금 많이 피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음. 음. 아, 안타깝네. 요 그러면, 타까, 예, 예를 들어서, 그, 이지함에 들어가는 레이더라든지, 뭐, GPS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항해 장비들을 우리 업체들이 이렇게 납품을 해가지고 우리 항모전단에 탑재가 된다면은, 음. 그런 기술력이나 실적을 가지고서, 어, 소위 말해서 상선용, 조선 기자재 산업에도 치고 나갈 수가 있잖아. 그럼, 뭐, 그럼 뭐. 러면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 전뭐 JRC 그러니까 전 세계 레이다 어, 이 산업에서 이 JRC라는 일본 저팬 레이다 컴퍼니가요. 이 회사가 거의 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데. 네. 뭐자 항해장비, 무슨 GPS 통신 장비 등등에서. 네. 그러면 우리가 한국에 항공모함 만들고 <웃음> 그런 것들을 <웃음> 어, 항모 전단에다 납품한 실적이 생기면은 음. 우리 중소기업들이 그런 그 민간상선용 레이더 시장이라든지 그렇죠. 뭐 통신장비 시장이라든지 이게 치고 나가면 은 없던 새로운 시장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 이는 그래. 정부가 투자를 해줘야 하는 거인데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예, 예. 그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이나 예, 예. 또 한진중공업 이런 조선 업체는 예, 예. 군함을 만들잖아요. 예. 그럼, 그게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장비가 수백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레이다부터, 뭐, 뭐, 예, 예. 어? 예. 무, 무기, 뭐, 미사일도 들어가야 되고, 한포도 예. 예. 들어가야 되고, 예. 통신장비들. 예. 이게 거의 대부분 국산화가 많이 됐잖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 예를 들면, 여기, 잠깐 보니까, 여기, 에, LIG 넥소환도 예, 예, 예, 보이고, 예. 또, 요 하나도 보이잖아요. 예. 근데, 어, 여기, 오늘 전시에 참가한 업체만 해도, 예. 거기 납품하는 업체가 많아요. 예. 여러분, LIG 넥소환 같은데, 뭐, 미사일도 만들죠. 예, 예. 그 함대함 미사일, 예, 예. 예? 유도탄, 그다음에 레이다, 예. 그다음 에 심지어는 전투체계. 예. 그게 전투체계가 뭐냐면은 그 표적 정보하고, 예, 예. 그다음에 그 무기체계하고 예. 연동하는 거예요. 예, 예. 연동해서 아. 완전 자동화로 저 이게 다 예, 예. 컨트롤을 하거든요. 예. 그 전투체계. 예. 그니까그게 그러니까 전투체계 최첨단 제일 비싼 게 우리가. 이지삼 얘기 들었죠. 예. 그 이지삼이라는 거는 정확한 표현으로는 예. 이지스 전투 체계를 탑재한 군함을 아, 이지삼이라 스고 그러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게 핵심에 예. 이지스 전투 체계예요. 예. 아. 그러니까 완전히 그거 이제 대공 대함 수중 방어까지 예, 예. 또 공격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러한 시스템이 이제 그 정도 예. 수준은 안 되지만은 예, 예. 우리도 상당한 그. 수준의 전투체계를 국내에서 아, 생산해서 무내에 예. 탑재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보니까 KDX3, 그 세종대왕급 외에 나머지 뭐 KD, KD2, 뭐 충무공, 이순신급 그밑에 함정들의 전투체계는 거의 다 국산화시켰더라고요. 예? 예? 예. 우리 고속정 뭐 전투체계. 우리 북한하고 저 고속정 비교가 안 되거든. 그죠, 예. 북한은 전투체계라는 개념이 없어요. 완전 아. 수동식이야. 근데 우리 그럼, 전투 체계가 완전 자동화돼 있다 이 말이야. 예, 그러면 함정을 건조하면 또 전자 산업이라 <웃음> 소프트웨어 산업 이런 것도 다 동시다발적으로 아, 그럼요. 발전하겠네요. 예. 부수적인 그, 그 효과가 예. 크죠. 그러면 한국에 한국모함 전단을 만들고 하면은 한국에서 만든 헬기도 탑재를 하고 한국에서 만든 뭐 함재기 예를 들어서 KF-X를 그 차세대 전투기 그뭐 스텔스 4.5세대급 전투기를 또 함재기로 개발해 가지고 또 탑재도 하고 하면은 한국의 항공 산업도 이게 렇 발전이 되는 겁니까? 아, 그럼요. 예. 지금도 배경에 카이가 있잖아요. 카이. 예, 예, 예. 카이 보면은 지금 그 T50 저그 훈련기부터 예, 예. 예? 저 T50 훈련기는 상당히 그저그 그 고등 예. 훈련기죠. 예. 예. 고등 훈련기죠. 예. 예. 미국 지금 미국 훈련 그 수출, 수출 시장까지 수출하려고 예, 예, 하는데 예, 그게 예, 굉장히 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그 갈목할 그 발전을 우리 항공산업을 이렇게 이끌, 이끌었는데 예. 사실은 저기에 헬기도 또 국산 헬기뭐 예. 지난번 마리노 뭐 사고도 있었지만 은 예. 여러 가지 이제 그 시행착고 있는 거죠. 예. 하지만 크게 보면은 예. 엄청 발전한 거예요. 그런데 아. 저기 이제 욕심을 내자면은 예. 지난번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해군에 해군에 항공모함에 어, 탑재할 예. 어, 수직이착륙 전투기 예. F-35B형을 예. 어, 구매하는 예. 걸 검토하고 한다 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쟤는 굉장히 반가게그 뉴스를 봤는데 예, 예. 이제 그렇게 그런 굉장히 고가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근데 그런 것만 필요한 게 아니고 예, 예. 훈련용 함재기가 필요해요. 예, 예. 예를 들면은 예, 예. 그 무조건 그 비싼 한 비행기 숙달도 안 돼가 그저저 저 아. 좁은 비행 갑판에 내리고 이루어가고 착함할 수는 없잖아요. 예, 예. 그러면 훈련용 아. 함재기도 필요하다고, 예, 전투기. 예. t 5 0평에 예. 예를 들면, 그러면 T-50 평 함재용 T 오십을 또 개발해야 돼요. 아함재형 T 오십. 어 그래 가지고 훈련기로 계속 운용하는 거예요. 아. 네. 필요하면 뭐 해군 조종사가면 더 좋고 예, 예. 아니면 공군 조종사를 파견받아서 하더라도 예, 예. 하여튼 하여튼 해군 음. 그 항공모함에 전투기를 싣고 다니래요. 진투기를. 아, 네, 전투기를. 그러면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우리가 함정을 한채 수축을 하면은 뒤에 그 탑재되는 헬기도. 국산 함정용, 국산 대장 헬기를 음, 탑재를 하고, 그리고 그 탑재되는 그런, 미사일도 국산 미사일 탑재하고, 네. 국산 소나, 국산 어뢰뭐 네. 전부 다 국산 전투 체계가 탑재가 되면, 국산 함포. 예, 함포. 그러면 음, 함정한 척 수출하면 아, 패키지로 수출하게 되네요. 뭐 엄청난 거죠. 아, 아, 아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그 산업에 미치는 예. 그 효과가, 예, 예. 어, 굉장히 큽니다, 이거, 방위산업. 예, 예, 예.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소위 예. 방위산업이 잘하면, 예. 좀 쉽게 말씀드리면, 한금 말을 낳는 예. 거기가 될수 있다니까. 아,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웃음> 예? 그 국제협력에, 음. 국제협력에 방위산업까지 많이 할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저기, 오래된 장비들은 우리 그 우방국들한테 주고, 어, 그러네. 그 그냥 막뭐 싸게 주든지 고철값에 주든지 줘, 줘버리고 우리는, 부족한 거는 또 사드리면 되겠네요. 예, 예. 그런 식으로 계속 밀어내기. 오래된 거는 뭐한 15년, 20년 넘어가는 거는 뭐 저렴하게 주고 우리는 새거 사고 그리고 우리 업체들은 부품만 수출하면 되는 거아니니요 그, 그, 그쪽 그그 나라에다가. 예, 예. 그리고 우리 예비역들 중에서 우수한 인력들은 거기 보내가지고 기술 뭐 수리하는 기술도 알려주고 예, 예. 그리고 또뭐 전략 전술도 알려주고 예, 예. 뭐 여러 가지 군사, 민간 군사 그런 지원을 해주면 은 예. 예비역들의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예, 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지금 방위산업이 최저가로 가다 보니까 삼성에 그 에어컨을 사면 삼성 AS 센터에 가야 되는데 최저가 낙찰제로 수리 업체를 정하다 보니까 엉뚱한 업체가 수리 업체가 낙찰되어 가지고 나중에 수리 하러 갔는데 못 하니까 는 다시 들고 오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네. 저 말씀 잘 하셨는데 네. 방위산업을 관리를 하는데 네. 워낙 일면 어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네. 왜 방위산업 비리가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네. 방위산업 육성하라고 돈을 줬더만은 네. 엉뚱한 놈들이 그걸, 예를 때 뭐, 그, 저, 했다. 예예. 챙겼다. 예예. 그러니까 전혀 이거는 안 맞는 거죠. 예예. 그러니까 그게 막그낙나 근데 제가 보기일부예 일부. 예예. 일부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예예. 그런데 그거를 전부 해가지고, 예. 뭐, 어, 빈대 잡으려고 그러다가 초과상황 생각 아. 태우듯이. 예예. 그런 식으로 전제 방위산업을 음. 그렇게 그, 예예. 나쁘게 보아가지고 규제 일병도로 하면 안 된다 이게. 그 대표적인 체질과 낙찰제예요. 예예. 이거는 방위산업체는 마른 수근이잖아요. 아 젖은 수근에 짜면 물이 나오지만 마른 수근 짜봐야 물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방위는, 그러니까 예. 마른 수근 짜듯이 규제를 받고 있다. 아. 이렇게 여기 방위, 다 물어보십시오. 방위산업저 하시는 분들 예예. 종사자들한테 어떤지 한번 마른 수근 짜듯이 괴롭다 예예. 어, 악성 규제에 시달리고, 이래 이야기 합니다. 예. 아,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방사법에, 방위사업법에 보니까, 연말에, 방사청에다가, 재무제표, 회계자료, 재무제표하고 회계자료는 기업의, 기업 기밀인데, 기업 그거 플러스 알파로, 어, 저기, 또, 음, 뭡니까, 저, 어, 원가 자료, 응,까지 음. 음, 제출을 해야 되는데. 아, 원가 자료 요구한 거는, 꽤, 예. 꽤 오래됐어요. 예, 예, 예. 한, 어, 한 10년이 다돼 갑니다. 예, 예. 예. 원가 자료를 내놔라 이거야 기업에다가 그런데 예, 예, 예. 원가 자료는 예. 기업의 영업 비밀이에요 예. 그 원래 특허 비밀입니다 제품에 예. 이게 원가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이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거는 예, 예. 경쟁 업체에 가면은 아, 그 분석이 되잖아요 그거를 방위 산업청이 내놔라 이거야 그 예. 근데 지금 어르, 어디 그대로 유지하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예. 반발했어요 기업체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사실 기업이 그 비밀이 다 유출되는 것도 있고. 그, 그렇게 투명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 이거를 이 비리산업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어떤 산업도 원가 자료, 재무제표, 회계 자료를 그 해당 관청에다가 제출하는 기업체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방산업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이 이 제도가 이게 지금 뭐 시험성적서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 발급을 할수 있는 기간이 없으니까 해외 나가서 발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만 원짜리 하나 만드는데 발급 비용이 뭐, 뭐, 십만 원이 된다든지 배보다 배꼽이 큰, 더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런 비용들을 갖다가 그 방산 원가에다가 포함을 안 시켜주더라고. 그러니까는 업체 마진율 9%에서 이것 떼고 저것 떼고 차포 떼다 보니까 마진율이 뭐, 3% 미만으로 떨어지는. 그리고 네. 지금 저 문재인 정부. 를 제가 또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예. 그런데 역대 정보가 그래요. 아... 역대 정보가 진짜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가지 깜짝 놀랄 얘기를 예, 예. 해드릴게요. 군함이, 예. 그, 예를 들면, 진수를 하지 않습진수 지금 저 삼촌통급 잔사님이 곧진수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러면 저게, 진수 후에 뭘 하느냐 하면은, 그 예. 무기체계를 이제 탑재를 다 해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배 껍데기만 만들어가지고 예, 예. 플랫폼만, 배가 음. 물에 뜨는 상태에서 하는 게 진수식인데 예. 진수 물에 띄운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예, 예. 그 뒤에 뭐저 군함에 따라 틀린데 예. 아마 삼촌톤급 잠수함을 진수한 후에 지금 정식으로 이제 해군에 인도할 때까지는 예, 한 예. 최소한 1, 1년 내지 2년이 걸릴 거예요 아, 예, 예. 예. 왜냐면 그동안 뭐 하느냐 하면 그게 기에 무기체기를 탑재를 하고 그리고 아. 그그또 그걸, 그걸 의장 이런 걸다 해가지고 실례그죠그 예, 예. 예, 예. 다음에 그거를 실제 다 나가서 예, 예. 시험 평가를 해야 돼요. 아, 그렇군요 시험 평가를. 네. 이게 제대로 성능이 나오는지. 지금 네. 하면은 예를 들면 1년 2년을 갖다가 세상에서 네. 계속 시험 평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예? 예. 그냥 능률 수가 없죠. 그치. 그리고 시험 평가를 해야 원래 계약서대로 성능이 나오는지. 예. 그러니까 그 발주는 정부에서 했지 않습니까? 예. 정부 요구 수준 이 맞는지. 예. 확인해 가지고 사인 해 가지고 인수받는데. 예. 자, 그러면 아. 분함이 예. 해상에서 이제 항해를 하면서 시험병한다 이게요. 예. 사고나면 어떻게 되죠? 예를 들면 군함이 예를 들면 충돌을 했다든가, 예, 예. 뭐 상선하고 충돌을 했다든가, 예, 예, 예. 또는 뭐 암초에 뭐걸렸다든가 예, 예. 해상 사고가 날수 있잖아요. 그럼 예. 그 사고나면 어떻게 되는가? 보험이 돼야 되잖아요. 예, 예. 보험. 예. 일반 상선 다 보험이 없는 선박이 없어요. 예, 예. 그거 아, 맞죠? 예, 죠그데 해군은 해군에 예. 인도되기 전에 조선소에서 예. 그 시험 평가 기간 중에 인도 금까지그 하는 아. 운행할 때 예. 보험 가입이 안 돼요. 아, 그거를 똑똑한... 조선 업체에서 네. 수없이 정부에 건의를 했다고이 예. 이런 위험 이 있기 때문에 보험을 놓아 가... 놓어. 예. No. 음. 그러면 아. 보험 가입이 안 되면 정부가 보 보증서라 예. 사고 났을 때 예, 그것도 안 해. 아. 그러게 한마디로 무보험 운행을 하고 있어요. 아. 그것도 그렇... 예. 수십 년을 예. 그런 나라가 없어요. 아. 그게 왜 그러냐, 정부야? 무사한 나에 아주, 아주 대표적인 이거 악성 규제라니까요. 아, 그렇군요. 할 일을 안 하는 거야. 왜? 네. 조선소의 자기 돈으로 보험을 들겠다는 데도 안되는 게. 게 아. 뭐, 그 이유 중에는 뭐, 군사보안도 들어가 있어요. 아, 예. 일단은 그건 그렇고, 지금 가장 그, 심각한 게, 우리 기업들이 아주 열심히 기술 개발을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왜냐면, 첨단 기술로 가면은, 1cm의 변화를 주는 것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이 기술이 들어가고 예산이 들어가고 그 소위 말해 기술의 축적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제 짧은 시간에 무기만들어 최첨단 세계 최고로 수준이 높은 무기를 만들어내라고 압력은 넣으면서 예산은 정말 적게 주고 그 저기 뭡니까 저 기간도 개발 기간도 짧게 주고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무기체계를 개발을 했는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능이 안 나온다든지 개발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는 우리가 세계 최고 뭐 수준에 올라왔는데 거기서 더 올라가려고 하면 거의 미국 같은 수준의 무기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사실은 뭐 개발비가 적다든지 뭐 연구 개발 기간이 짧다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실패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갖다가 그 소위 해서 그제재대상그 부정당 제재 혹은 제재 대상 패널지를 때려버리자고 너왜 이거 방산 비리야 돈 떼먹은 거 아니야 떼먹은 거 아니 떼먹었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업체들을 다 이게 징계를 때려버리는데 그렇게 해버리면은 이 누가 이 저기 이 방위산업을 하겠냐고그 네. 사례가 그게 네. 뭐 지체상금 이래 가지고 예, 예. 뭐 그게 그그 그 규모가 수백억에서 되고요 예. 그러니까 업체들이. 네. 업체들이 지금 뭐 방위산업 했다가 신기술 개발한다고 했다가 실패해가지고 야씨문 닫을 판이다 이런 업체들이 수없이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네. 그런 데 대한 그게 예. 예. 예. 방위산업에 대해서 너무 저 지나칠 정도로 음. 철저한 게 아니고 과도해요. 예. 예. 예. 예. 하여튼 그것도 그렇고 지금 그 감사원이 너무 과도하게 이 감사를 하는데 사실 감사원이 비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옛날, 감사원 저, 저 문제가 있어요 감사원 예, 예. 감사원 감사 때문에 예. <웃음> 어? 아니, 꼭 그냥 긴층쳐다 보시고 다 아니 한단이. 감사원도 그렇고 검, 검찰도 그렇고 방위산업 있고 비리산업이 돼가지고 전부 뭐 도둑놈인 것처럼 계속 들여다보고 수시로 자료 내놔라 압수수색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이 수출 상담하다가도 업체에서 수출 업체에서 야 자료 좀 주세요 죄송합니다 우리 수사받고 있어가지고. 못합니다. 이래가지고 수출이 안 되는 케이스가 허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 그냥 중소기업 중에 어느 업체가 이 첨단 제품을 만들었는데 수사받는다고 한국군에 납품을 못하니까 이게 중국회사에 납품하니까 그게 중국군에 들어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뭐 한국군한테 납품하려고 만든 장비가 한국 정부가 뭐 수사한다고 방산비리 때려잡는다고 수사한다고 한국군에 납품이 안되니까 올스톱되버린거지 행정이. 그러니까는 당연히 중국, 중국군으로 외국에서 그런 회사를 예. 누가 저 그런 회사에다 발주를 하려고 그러겠어요 예. 왜, 왜 하, 자기 정부에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업체에다가 그죠, 예. 아무리 그래도 어 잘못하면 이게 나중에 음. 개런티도안 되겠다 그죠, 예. 그런데 조금 하면 조금 떨어지더라도 예. 다른 데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보니까 그 자국에서 이, 이 제재를 뭐 비리 업체로 제재를 당한 업체는 아예 입찰을 못 하니까 틀어막아버리더라고요 그, 그렇게 법으로 막아버리는데 음. 한국에서는. 방사청에서 무조건 자기들이 이제 면피를 하기 위해 가지고, 뭡니까, 저기, 업체들을 갖다가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다 그냥 부정당 제재, 막 어, 패널티 때려버리고, 야, 억울하면 소송해라. 이러다니까 업체들은 또 소송비 내야 되고, 그 사실 이런 거는 문제가 있으면은 자꾸 덮어주고, 야, 뭐가 문제인데 뒤로 가가 살짝 물어보고, 야, 기술이 부족해? 그러면 우리가 기술력 더 이렇게 해줄게. 뭐, 군에서 좀 도와주고 해가지고, 미군로 보니까는 군에서 아예 대놓고 업체에 상주하면서 막 기술 기술력도 개발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뭐뭐 뭐 실험도 할수 있게끔 도와주고 예, 막이민 예. 민간군이 합동이 돼가지고 이 첨단 기술을 육성을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예. 맞아요 맞아, 맞아. 그리고 지금 또 아주 심각한 문제들 중에 하나가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 이 첨단 기술을 흡수를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저 성능 개량 사업을 자주 안 하니까 음. 그 업그레이드가 안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자 우리 오늘 야외에서 하다보니까 뭐 우리 여기까지만 하고 뭐또 다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아그렇군요 지금, 지금 이제 마무리 해야 됩니까? 아 그렇군요. 아 다른 또예예예 예, 예. 예, 오늘 저희가 이게 하중을 촬영하니까 배터리가 아, 다 된다 아, 봅니다. 아 그렇군요. <웃음> 예. 아무튼간에 국민 여 이제 방위산업은요 비례산업이 아닙니다. 국가신성장동력이고 기관산업이요. 에네 예, IT 전기전자 그 뭡니까 나노 빅데이터 그 항공우주기술 그리고 저 드론 뭐저 인공지능 차세대 융복합 산업입니다. 자 예, 예. 육성해주시고요. 저 우리가 그래서 삼성이 방위산업을 포기한 이유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글로벌 디펜스 뉴스 027119642번에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